잠데 짬뽕 하나 갖다 주세요. 예예예. 예, 예. 주문하신 예, 예, 짜장면 예, 나왔습니다. 예예예. 예, 예. 아유, 아유 이거 맛있겠네. 아유 맛있겠다. 아유, 아유, 맛있겠다. 예. 와 예. 컴퓨터 세 좋다. 야 컴퓨터 사러 오셨어요? 지가한대 사러 왔습니다. 아유 언제 들어왔어? 지금 이 지금 컴퓨터가 마감. 최신형 네. 386 컴퓨터 아니야? 아 그래요 이게? 국내 최대로 어. PC 통신이 가능합니다. 아 그렇지 버지 예. 뭐, 아버지 아, 아버지 아, 아버 아, 아, 아, 졸업 선물 안 사줘요? 그래, 녀석아 사줄게. 뭐 하고 싶냐? 컴퓨터요. 컴퓨터? 응. 그 비싼데 아빠가 사줄게. 와! 야 그러면은 어후. 컴퓨터 사러 가자. 와야. <웃음> 저기요 어디 가세요? 컴퓨터 사러 가데 아유 오셨구나 오셨구나. 네. 아 대시가 <웃음> 참 좋네요. 예예예. 네, 네, 네. 제가 그러면 차를 한 잔씩 드릴게. 예예예. 그 예. 예. 녹차가 어디 있더라? 아, 녹차 세 번째 서랍에 있어요. 아 네. 녹차. 컵은요네 아, 번째 서랍에. 어. 네. 아. 당신 어떻게 이렇 이상하게 신기 힘들 것 같네 요 녹차였어요. 아, 아이고 녹차인데 예. 물받으시면 돼요 예거는이 녹차를 음, 예, 예. 잘 섞어야 예. 된다고 이렇게 음. 뭐하는 거야? 잠시 후 당신은 깊은 잠에 빠져내게 됩니다 레드썬! <웃음> 당신 배달부죠 기가 막걸라니요 당신은 다음주에 졸업을 하죠 예 맞아요 아 근데 앞에 뭔 노란 뭔가가 보여요 레드썬! 아. 선생님 그게 뭐죠? 눈곱입니다 아. 레드썬! 아 이거 주저분하지? 아 이거 뭐하는 거야? 정신 차려 제발 긴장 좀, 긴장 좀 하자! 하자! 아뭐 아, 근데 영기이 좀 화장실 좀이용하겠습니다 예, 다녀오세요. 아버지, 컴퓨터, 컴퓨터. 아유. 이 녀석 알았어. 이 녀석 이 이래 그래. 여보세요. 여기 시한 컴퓨터인데 최신형 팬티엄 컴퓨터를 하나 갖다주세요. 예.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예, 예, 예. 팬티엄 배달 전문가 노팬티입니다. 예. 지금도 안 입고 있죠. 전 자연인이니까요. 이 예, 최신형이에요. 한시다 예, 예, 이거, 구닥다리 산팔리 컴퓨터 아니에요! 아, 이거, 최신형이 아닌데, 이거, 어떻게. 최신형 보시려면, 네. 딴 데를 가야 되는데. 어디로 가야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컴퓨터. 컴퓨터. 어디서 사야 할까 기아 막으러 가요! 뭐 하는 거야? 이상하게 CF 찍거잘하고 싶네. 그러니까. 어? 기아야 <웃음> <웃음> 네, 기 컴퓨터입니다. 예? 중국집 회사고 여기 있냐고요? 아, 여기 있네요. 예, 보내드릴게요. 예, 예, 예. 이거봐! 당신 사줘! 배달해 줘. 서 뭐하고 있는 거야! 내가 왜 짜장 배달을 해, 이 사람아! 아니 배달통을 들고 있으니까 배달하라고 그러는데 그럼 어떡하라고! 배달하면 되지요! <웃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니까! 이제 배달 하겠습니다 아유 사람이 물러 그래. 터져가지고 밥 먹고 살거냐 저래가지고 아니, 이, 이 사람이 사람... 지금 어디서 지금 황폐해! 이사람하만 말을 해! 신 거야 지금? 그래! 이 자식이 <웃음> 어떡해! 이 자식이 어떡가만 있어! 이 자식이 어떡해! 이 자식이 어이 자식이 어떡이 자식이 어이 자식이 어 이 씨. 에 세상에, 뭐가 나랑 같 먼저 지를한거 아니야? 오, 아니, 저두분뭐 하는, 뭐 하는 거야? 이 <웃음> 사람이 얘가 섹시하네. 뭐가 섹시? 아, 뭐야? 어아버 어디 이사아이사람잖이 사람아, 이사람이 사람아, 사를불사사람이 사람아, 이사사람사람 사람아, 사람아, 사람아, 이아이사아 2원에007빵 하고 싶어 아이씨 어. 아니, 네. 아니, 허리가 삐끗했다고요 그럼 저 진맥부터 아, 보겠습니다 손좀 진맥. 주시죠 예, 자. 어, 자. 나이만큼 줘 보세요 2 4 6 8 8 8 8 2 조금 아플 수 있습니다 아이고 네. 아이고 네. 아아 아. 아. 아. 찌릿찍사기 아. 네아아합아아 네.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악 아아아아니아아아아 자식이 담아진 도부를 다시 온다. 온니나 지금 말하는 나. 야 아니, 내가 이금쌈박질다 아니야. 지금 소리가 계속... 소이가 계속... 자리가 계속... 소리가 계속... 소리아 계속... 소리